창세기 1장 1. 세상을 만들었어. 그런데 누가 아주 오래전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단다. 예수님과 함께 하늘 나라에 살고 계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말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셔. 하늘 나라에는 천사들도 같이 살고 있어.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란다. 하늘나라에는 모든 것이 아름답고 좋았지. 하지만 땅은 그렇지 않았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었지. 하늘도 뒤죽박죽, 바다와 땅도 뒤죽박죽, 그리고 아무것도 볼수 없을 정도로 캄캄했단다.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이수님에게 말씀하셨어. 저 땅에 사람들이 살도록 하는 거야. 그려려면 땅을 먼저 멋있게 꾸며줘야겠군.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수 있도록 땅을 멋있게 만들기 시작하셨어. 첫째 날 하나님께서는 빛을 만드셨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보려면 빛이 있어야 하겠지. 둘째 날 하나님께서는 파란 하늘과 멋진 구름을 만드셨단다. 셋째 날 하나님께서는 바다, 호수, 땅을 만드셨어. 사람들은 이제 땅 위에 집을 지을 수 있고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갈 수도 있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풀과 꽃, 나무도 만드셨어. 벌써 땅이 아주 멋있게 변했단다. 넷째 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셨어. 사람들은 낮이면 따뜻한 햇볕을 받을 수 있고 밤이면 반짝이는 별들을 볼수 있게 되었지. 캄캄한 밤하늘에 떠오른 달은 은은하게 세상을 밝혀주었어. 하지만 그때까지 땅 위에는 움직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조용했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섯째 날에 새들을 만드셨어. 새들은 파란 하늘을 날아다녔지. 나무에 둥지를 만들고 즐겁게 노래도 불렀단다.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도 만드셨어. 바다에서 헤엄치는 커다란 고래, 냇가에서 헤엄치는 작은 금붕어도 만드셨지. 아무것도 없이 조용하기만 하던 세상 여기저기에서 움직이는 것들이 생겨났어. 하지만 아직까지 동물들이 많지는 않았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언제 만드실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드디어 여섯째 날 하나님께서는 많은 종류의 동물들을 만드셨단다. 사자, 곰, 코끼리, 소, 말, 그리고 어린양. 하나님께서는 또 아주 작은 곤충들도 만드셨어. 벌, 딱정벌레, 거미도 만드셨지. 새들은 나무에서 노래하고 나비들은 이꽃에서저꽃으로 날아다녔지. 기린는 나무에 달린 잎사귀들을 먹었어. 목이 아주 긴기린는 나무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잎도 야금야금 먹을 수 있었어. 사자가 사슴이랑 장난치며 놀고 고양이는 쥐와 함께 놀았단다. 이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사람에게 이 모든 동물을 보살피라고 해야겠다. 땅위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돌보도록 해야지.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었고 여자는 하와였단다. 아담과 하와는 멋진 동산에서 살게 되었어. 이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란다. 아담과 하와는 정말 기쁘고 행복했단다. 이렇게 여섯째 날이 저물었지.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찬찬히 살펴보셨어. 모든 것들이 정말 아름다웠단다.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는 푹 쉬셨어.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모든 것들을 보시며 아주 기뻐하셨지. 나무랑 꽃이랑 동물들. 모두 정말 멋있었어. 그 중에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아담과 하와를 가장 마음에 들어 하셨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두 사람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 말씀해 주셨단다. 두 사람을 늘 지켜주시겠다는 말씀도 하셨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다. 너희는 내 말을 항상 잘 들어야 한단다. 내가 하는 말을 잘 지키고 나에게 순종해야 해. 나는 세상 모든 것을 만들었단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알고 있지. 너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이 나쁜지도 내가 잘 알고 있단다.